자,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닙니다. 오늘은 부산에 있는 해동용궁사를 가보겠습니다. 저리 바다에 있습니다. 산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쭉 보시겠습니다. 바다에 있죠? 아, 이, 얼마나 만졌으면 저기 색감에 저 아들 았는데요쭉 보시겠습니다. 네, 참고로 해동용궁사는 1 3 7 6년 공민왕 왕사였던 나홍화상이 창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문사라 했는데 임진란때 전소되고 1930년에 재창건을 했습니다. 1974년 정한선이께서 해동용궁사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소리, 어? 바사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와상대가능성 중에 하나 해동용 대통령 네, 까지시승해 주실 것 같습니다.